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공허맵에 서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서있냐면은 지금부터 바로 맵을 하나 만들겁니다 어떤 맵이냐면 바로 스카이블럭 중요한거는 전쟁맵을 만들거라는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조선전쟁 땅위에서 했죠 이너전쟁 물속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카이블럭 전쟁 바로 하늘전쟁, 스카이워가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육회공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일단 제가 요즘에 유명한 챗GPT한테 새 지점을 딱 계산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걸 잠깐 보시죠. 마인크래프트 전쟁 맵을 만들 건데 일단 각 팀의 시작 지점이 정삼각형을 이루어야 해. 그렇다면 일단 세개의정상각형을 만들어야겠군요. 어? 그래? 잠깐 스탑.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제가 잘못 이해했나봐요. 죄송합니다. 각 팀의 시작 지점이 어? 다르게 알려준다. 대박! 이야 이거 대단하네? 일단 팀 A, B, C가 있다고 해볼게. 대단해요. 어 말이 좀 많긴 해 근데. 막 1번, 2번, 3번 해가면서 어, 설명 좀. <웃음> 그리고 팀 A의 스폰지점이 마인크래프트 좌표 기준으로 0,100,0이라고 하고 각 팀의 스폰지점 간의 거리를 1000칸이라고 했을 때 스폰지점의 위치를 마인크래프트 좌표 기준으로 알려줄래? 이거 해내면 대박 좌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팀 B의 스폰지점 좌표 와! 그러네 0,000은 1 쉽게 구한 다음에 바로 팀 c 만 구했네 얘는 그렇다면 너는 지금 A와 B를 직선상에 둔거잖아 회전을 주어서 A와 B와 C의 거리를 최대한 근사치로 만들어볼 수 있겠어? 와네 맞습니다 제가 예시로 드린 좌표는 A와 B를 직선상에 배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 전쟁맨 만드는걸 아직도 기억해 와 이거 세개다 정해준다 다시 이야하하 미쳤군요 이게 최 최패태다 이거이 최 최패태야 근데 각 팀의 거리가 천블럭이 되는거 너무 과한가? <웃음> 미안한데 말이야 <웃음> 각 팀의 거리를 750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지 야 대박이다 대박이야 750칸 정도로 합시다 이게 너무 가까워도 재미없고 너무 멀어도 공격팀만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그것도 한번 물어봐 볼까? 우리가 전쟁하는 상황을 정확히 물어보고 그 밸런스까지 한번 물어봐 볼까? 어때? 이 전쟁의 컨셉은 스카이블록 전쟁이야 사람들한테는 건널개 라는 아이템을 계속해서 지급해줄 생각이야 600칸 정도면 공격을 하는 팀이 너무 불리할까? 야 600칸 정도의 거리로 각 팀의 스폰지점을 배치하면서 전쟁맵을 만들었을 경우 각 팀이 상대팀의 섬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공격을 할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게임의 규칙과 컨셉에 따라 적절히 조절될 수 있습니다 건날개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면서 특정 지점에서만 건날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상대팀의 섬으로 이동할 때 일정 시간 동안 이동속도를 감소시키는 마인크래프트에서 폭죽을 쓰지 않고 건날개를 사용해서 600칸을 이동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거 계산하면 대박 그지? 와 건날개를 사용하러 날아갈 때 최고속도 40블럭퍼초래 15초? 최대속도에? 와 그래? 만약에 폭죽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상황이면, 순식간에 가네? 아. 예상이 안 된다. 폭죽은 결국 나오겠지? 무슨 수를 써도? <웃음> 근데 폭죽이 없는 것도 뭔가 기대되는 그림은 아니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맞아. 그치. 그렇다고 하면은, 천 칸은 너무 멀고, 750칸 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1명 12명 정도가 64개씩 이렇게 블럭 들고 일자로 이으면 이을 수 있는 길이긴 하단 말이야 되게 어렵지만 약간 챌린지도 있어야지 그지? 그러면 750칸 요걸로 땅땅땅 합시다 일단 저희가 그래서 지금 750칸으로 나 떨어지고 있니? 어 아니구나 어 750칸으로 정했는데 일단 요 블럭은 기반함으로 바꿀 거고요 지금 여기 위치가 이게 지금 여기가 애매해요 여기서부터가 지금 제가 계산 자체는 0 100 0으로 했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64면은 높이는 충분한 거기 때문에 여기가 딱 지금 0 0인데 여기를 스폰 지점으로 했을 때 다른 섬들의 스폰 지점을 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스카이 블럭 모양을 잘 모르네. 일단 요거를 스폰지점 이라고 했을 때뭐 근데 몇칸뭐 빠그러지는 거는 나는 인간인데 챗지 pt 는 틀리면 안되지만 전 틀려도 됩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위에는 잔디블럭으로 요런식으로 3칸 정도 쌓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작 지점은 0,64,0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일단 규칙은 이래요 딱 월드 가운데에다가 지옥문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 그 지옥문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스카이블럭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은 그냥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여기에 상자가 보통 있잖아요 그 다음 이 지점에 이제 참나무가 뭐이런식으로서 있죠 뭐 다섯 개 정도 드리고 사람 수가 좀 많을 예정이니까 어, 나무는 조금 더 줄게 기본보다 그냥 요렇게 단순하게 지을게요 나무 4개에다가 요렇게 그냥 3 곱하기 3 사이즈에 그냥 네모난 나무를 주는 걸로 귀엽게 어, 요거를 그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기본 그 다음에 보통 물양동이 하나에다가 용암양동이 하나는 주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냥 양동이를 두개를 줄게 요게 편하니까 근데 만약에 요거 양동이 날려먹는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거냐면 예를 들어서 스카이블럭이라는거는 잘못하면 리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리트까지는 안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진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할거냐면은 만약에 용암을 잃어버렸어 와 아, 옵시디언 만들어졌어 그래서 답이 없어 조약돌 생성기가 끝났어 어 그러면은 붓보를 하나 둬야 되잖아요 자기네 국보를 하나 둬야 되는데, 뭐 리트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템을 얻어야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국보에 피를 깎을 거예요. 비율적으로, 기본적으로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 묘목 한 개랑 뼈다귀 두개 정도만 딱 줄게요. 요렇게, 이 운빨 딱 성공하면 국가 영웅 되는 거야. <웃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철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몬스터 타워를 통해서 철을 구하거나 어떻게든 철 공장을 성공시키거나 뭐 요런 형태가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민 조합법을 추가를 하려고 해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조약돌 이렇게 조약돌 이렇게 조합을 <웃음> 해야 되게끔 만들어 놓을 겁니다. 아홉 세트. 이게 몇 개야? 몇백 개야? 이게 많다고 해도 두 마리만 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침대를 통해서 무한 주민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요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그 다음에 주민작을 통해서 다이아가빠라든지 인첸트라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네더의 문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네더라이트까지 테크를 타는 뭐 그런 식의 아마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실험은 할 겁니다 뭐냐면은 서버가 원래는 여러분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접속한 사람 위주로 몬스터가 나와요 원래 서버는 그런데 지금 저희 제작팀이 알아본 결과로는 그거를 보완할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각 팀에서 몬스터 타워도 만들고 할 텐데 그게 한 팀만 몰리면 안 되잖아요 몬스터가 그래서 일단 그 방법을 실험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할 거예요. 무작정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은 지금 지금 영영에다가 스카이블럭 하나 만든 거니까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시죠. 근데 TP는 TP인데 여기다가 블럭 설치 어떻게 하지? <웃음> 잠깐만 챗 <웃음> GPT 도와줘! 공허에 블럭을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을까? 와우! 와우 와우 와우! 그냥 너가 만들어주면 안 돼? <웃음> 저는 대화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마인크래프트 서버를 조작할 순 없습니다. 어, 아, 알겠어. 날먹 실패요. 오, 씨. 설치가 됐어. 아이.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네요. 챗 GPT 정말 짱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C지점의 위치도 배드락으로 한번 바꿔주고 해당 위치 불러와지지가 않았다고? 아 그랬구나 TP하고 바로 딴 하고 와 이러니까 나 마인크래프트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죠? 근데 문제는 다채 GPT가 해줬다 이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숙제를 채 GPT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웃음> 하게 되었어요 내가 독을 풀어버린 것일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이미 하고 있다고요? 이미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남은 건 뭐가 있냐면 가운데 지점에 지용문을 배치하려고 해아 이전에 구한 좌표값들이 단순히 예시일 뿐이야?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너 말이 맞다 우리 750칸으로 정한 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잖아 너가 위에서 계산한 750칸 예시를 사용했어 와! 이거 진짜 대화형이다. 와! 아니 근데 이거 맞아? 왜 y 좌표가 128이 나오냐? x는 0인데. 이걸 복사해서 물어봐.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 나 이거 잘못했나? 216375 이거 제대로 쓴거 맞나나? 어 씨. <웃음> 잠깐만. 아. 아, 아, 아, 알려 줘도 못 해. 이거 인간이 실수한 겁니다 챗 GPT는 죄가 없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니지 아니지 모든 팀에서 거리가 같은 곳에 지옥문을 배치하고 싶어 아니 멍청아 음 그래 평균을 내봐 그러니까 이게 맞나? X좌표가 지금 72가 되는게 맞나? 세 지점의 중심이 그 좌표라는거 맞지? <웃음> 어 그래 그래 내가 널못 믿어서 그런게 아니고 어어그 <웃음> 그래 그래 TP할까요? 예 <웃음> 아니 뭐 의심을 한건 아니고 예뭐 뭐 그렇습니다. 새 지점의 중심이라는 거지 여기가 잠깐만 근데 이게 어느 방향이 중심인지도 되게 헷갈리겠다 각 팀에서 방향적으로 이게 누구 팀한테 유리할진 내가 모르겠는데 정육면체로 열자 어 그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용암을 통해서 지형문을 따로 열 수도 있겠다 자기 집 쪽에다가 근데 그것까지 막고 싶진 않아 와무 묻지다 묻죠어 일단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어 이런 지형에서 나와 빡센데? 아 근데 어차피 건날개 있으니까 재밌겠다 오히려 야, 문제는 그건데 여기서 딱 들어가 그 다음에 여기서 건날개로 슉 이동해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중앙쯤이니까 한 300칸 계산해서 한 60칸 정도만 간 다음에 아니면 한 50칸? 이거 8배니까 여기다가 지옥문을 만들어서 한번 나가보는 거야 딱 나가봤더니 저기에 바로 스폰이 있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계단을 만들어서 아래에서 침투를 한다던가 뭐 그런 류의 전쟁 요소는 있으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여기서... 방향이 아 방향치야 <웃음> 아 방향치야 아 어떡하면 좋아 아 저기있다 보인다 <웃음> 이 정도 거리? 근데 진짜 못할 거리는 아니다 뭔가 음, 못할 거리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전쟁 시리즈의 전통 왼손과 오른손만 쓴다 아시겠죠? 왼손과 오른손만 쓴다 이렇게 해놓고 어떤 거 추가하냐면 은 등딱지에 무한대 내구도에 겉날개 하나 붙여드릴 겁니다 그럼 배고프면 어떡하나요? 식량은 어떡하나요? 그냥 떨어져 죽으면 돼요 <웃음> 다시 태어나 일단 규칙은 다 아시겠죠? 일단 기본 스카이블럭에다가 주민 조합법이 있는 상태 플러스 등딱지에 건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 각 팀의 거리는 750칸 그리고 그 중앙에 지옥문이 있는 형태 그 다음에 무한물 만들 수 있으니까 낚시를 통해서 수선 붙이고 뭐 인첸트 붙이고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어차피 월드보더는 걸어놓을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네더라이트의 개수 제한이 되니까 또 최강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지옥에서 막 레벨 올릴 거고 몬스터팜 만들어서 레벨 올릴 거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상상이 되네요 재밌는 전쟁이 음 일단 근데 이 pvp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pvp를 내가 하는 맛보다는 구경하는 맛이 진짜 재밌거든요 그래서 참여자들 모아가지고 침대전쟁을 한번 열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배틀로얄처럼 야생 배틀 컨텐츠 같은 거를 한번한 다음에 거기에서 상위 한 30%?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심대전쟁까지 시키고 공중전이니까 그거야말로 공중전까지 잘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고 어그 다음에 이제 오디션 쇼미더스카이 <웃음> 어 쇼미더스카이를 한번 열어가지고 팀 나누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는 것으로 어 그렇게 하겠고요 시참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시참은 일단 저희가 방송각을 살리는 겁니다 그냥 참여해서 게임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컨텐츠에 출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 나 그냥 최캐빈이랑 한번 게임해보고 싶으니까 참여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는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을 좀 즐겁게 해주고 싶다 뭐 이런 느낌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참 초보보다는 시참을 하셨던 분이 더좀 일찍 뽑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대신에 시참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언제까지 초보여야 되냐 이러신 분들은 방송을 한번 놀러 오십시오 생방송을 많이 보시고 저희 디스코드 방이 있어요 생방송에 오시면 저희 디코방이 있는데 디스코드 방에 참여도 하시고 참여하자마자 막 참여하고 싶다고 쪼르지 마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를 보세요 그래서 눈치를 보다가 규칙에 맞게 순서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면 은 바로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코방에 보면은 새싹 표시가 있어요 새싹 표시가 있으면 디코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잘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생방 들어와서 디코방 가입해놓고 그렇게 해서 대기를 타고 있다가 새싹 떼고 활동하고 눈치 보고 규칙 지키고 이러고 있다가 나는 이제 시참하는 방법 대충 알겠는데 이러면은 그때 신청하시면 대부분 뽑혀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서두르진 마셔라. 이 얘기를 꼭 하고 싶고, 공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작성을 해볼까요? 저희 지금 디코방 보면은 입장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방들이 있어요. 들어오시자마자 규칙을 확실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규칙을. 위에 모든 문장과 단어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될 경우 스스로 나갈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규칙에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이게 안 지키면은 추방당해요. 그래서 다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셔야 돼. 이번에 종마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시참단 채팅해 보면 제가 그런 걸 써놨어요. 이미 많지, 봐봐. 사람 수 이미 많죠. 이거 무슨 일이냐면 너무 잘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스카이블록 전쟁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일단 1 쳐놔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쳤어. 이미. 일단은 저는 한 70명, 80명 정도 채울 생각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고 이게 많아 보여도 실상 서버를 열고 진행을 하다보면 좀 줄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뽑아요. 제가 뭐 일단은 지원해보시는 게 좋다. 마인크래프트 전사들의 전쟁 천쟁 <웃음> 에 참여하실 하늘의 전사들을 뽑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PVP 컨텐츠 그렇다고 해서 싸움하는 사람들만 뽑겠다는 건 아니고 싸움 박질만 하면 관리가 피곤해짐 내 경험상 PVP러들은 좀 알잘딱이 안됨. <웃음> 단계 1. 디코에 가입한다. 단계 2. 규칙 읽고 인증 후 채팅 가능하게 만들어 놓기. 단계 3. 양식을 복사해서 이 글에 댓글을 단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유리하긴 해요. 왜냐면은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이 생방을 이미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방을 챙겨보는 사람들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때 시간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무슨 요일 몇 시인지가 중요하면 일단 참여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막 바뀔 수가 있어서 그래 양식 1번 디스코드 아이디 2번 마인크래프트 아이디 3번 시간대 확인이 중요한데 요일은 정해진 거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생방을 9시 반부터 12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니까 이 사이 시간대가 여유로워야 돼. 일단 해 보고 나중에 안 되면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를 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금요일이면 난 되니까 금요일일지도 모르니까 일단 걸쳐 놓고 금요일만 돼요 이렇게 써 놔야지. 이렇게 하면 신청을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체로 그냥 오후 9시 반부터 12시까지 여유로워야 돼요. 단계 4번은 댓글이 지워질 경우 다시 쓰면 안돼요 플러스 생방을 보면서 디스코드의 시참단 신청방에 글 작성하라고 할 때까지 이제 있으시면 돼요 항상 시참 컨텐츠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써놓을게요 일단 전체공지로 빠사리 아 근데 채찌 pt 진짜 대박이긴 하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컨텐츠 딱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니까 너무 기대되네 일단은 제가 이거 제작해가지고 맵파일 있죠? 이거 저장하고 나가기 누른 다음에 1.19.4로 진행을 합시다 어, 최신 버전으로 진행하면 재밌잖아 그리고 요 월드거든요 요거를 제가 압축을 딱한 다음에 제작팀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되고